네, 안녕하세요. 어, 니트로 인클레이블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고객 정보 다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 어, 저는 지금 현재 해치랩스라는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주로 제품의 백엔드나 데브옵스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이제 발표한,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이 AWS 리트레인 클레이브라는 것을 어,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이 리트레인 클레이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리트레인 클레이브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한, 한다고 할때뭐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을 할수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니트로인 클레이브랑 AW s KMS가 어떻게 좀 연동돼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만드는 서비스에서 어, 다루는 데이터 중 일부를 KMS를 통해서 암호화를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암호화된 데이터는 이제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해서 아무나 이제 데이터를 복화할수 없어야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어 안전하게 데이터를 복화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떻게 좀 해결해 볼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된게 바로 어, AWS Nitro인클레이브인데요. 어, 이 Nitro인클레이브라는 거는 뭐 S3나 뭐 다른 서비스와 같이 어, 별도의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EC2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고 어 익스텐션 어이시트의익스텐션 기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림을 보시면은 이시투 머신 안에서 어이 노란색 박스처럼 CPU랑 메모리가 격리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환경을 이제 인클레이브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인클레이브의 바깥에 이시투 어, 영역을 이제 패런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네 이제 그이트 인클레이브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어, 이 p a r e 랑 인클레이브 환경은 어, V속이라는 소켓 통신을 통해서만 어,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해요. 옆에 이거 웃는 이모지를 사라는데 이걸 발견했을 때좀 어, 막막하, 막막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 이 V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어, 이 인클레이브는 어, 위에와 이어서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인클레이브 환경 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그때 그 어플리케이션 로그가 출력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편한 특징 때문에 어, 어,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하고 복호한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증명 기능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그 어, 공식 독스에서는 어테스테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임의로 증명이라고 지금 번역해서 써놨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KMS랑 어떻게 쓸수 있는지 에 대해서 얘기할 때좀더 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리면 은이 어, 인클레이브 환경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되거나 실행될 때이 어, PCR이라는 어떤 값이 생성되게 돼요. 그리고 이 PCR은 어, 이 인클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식별자 역할을 할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어, 어, 인클레이브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이 뭐 변경되었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고 이 PCR 값을 통해서 어, 어, PCR 값이랑 그 k m s 키 정책을 같이 활용해서 어,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음, 데이터를 복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인클레이브 환경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EC2 내에서 이 인클레이브 환경을 위해서 CPU랑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할당된 영역 안에 이제 니트로 CLI, a w s 제공해 준 툴이 있는데 어, 이 툴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반으로 EIF 파일이라는 것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니트로 r CLI 도구를 통해서 EIF 파일을 실행하는 것으로 인클레이브 환경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로만 하면은 좀잘안와으실것 같아서 어떻게 어, 생성되고 어,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시연을 어, 보여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는 환경은 EC2 안의 환경이고요. 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클레이브 환경을 위해서 어, 특정한 이제 아, 그 CPU랑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줘야 합니다. 이제 그 설정을 설정이 이제 etc에 Allocator라는 야멜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인클레이브 환경을 위해서 512MB랑 어, 두개 CPU의 어, 리소스를 할당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설정 파일을 이 r e t r o i n c l a v e a l l o c 가 읽어서 그 영역을 이제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 예시에서 보여드릴 어,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정말 정말 간단해요. 네. 어, 간단히 이제 헬로라는 이제 배시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헬로에 대해서 보자면은 네, 5초마다 한 번씩 네, 이 hello라는 이제 문자를 출력하는 정말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이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hello라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어, EIF 파일이란 것을 이제 만들 거예요. 네, 보시면 은 어, 빌드 인클레이브 명령을 통해서 어떤 이제 도, 어, 도커, 어, 컨테이너 이미지로 EIF 파일을 만들지를 명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로에다가 EIF 파일을 만들겠다고 지금 명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은 어, 일단 그 같은 경우에이 EIF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동시에 이 PCR이라고 하는 이제 값들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인클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되거나 실행될 때 만들어진 값,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 EIF 파일을 바탕으로 어, 인클레이브 환경 안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건데요. 지금, 어 얼마, 그, 인클레이브 할당한 영역 중에서 얼마만큼의 CPU를 쓸지,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쓸지,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CID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V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이 실행시킬 때, 디버그 모드라는 것을 줄수 있어요. 어, 먼저 한 번, 어, 주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은 어, 이렇게 어, 성공한 것을 볼수 있고 네, 보시면 은 아까 이제 인클레이브 네임에 hello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아까 보셨던 pcr 값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디버그 모드를 어떨, 어떨 때 활용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어, 인클레이브 환경에 로그를 못 본다고 했는데 이 디버거 모드를 켜게 되면 은편솔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로그를 확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지금 그래서 아까 보셨던 5초마다 헬로 l 라는 문자를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다시 끈 다음에 끈 다음에 이번에는 디버그 모드를 끄고 실행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서 그로그를볼수 없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버그 모드를 켰을 때어 디버그 모드를 켜고 이제 어,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또또 또 하나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저희 PCR이 어떤 값을 이제 명시해있는 거볼수 있는데 어 지금 보시기에는 이렇게 값이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디버그 모드를 켜고 뭐 예를 들어서 KMS랑 통신을 할때이 어 pcr 값이 디버그 모드가 켜져 있다면 이 값이 0으로 지금 어 표시가 돼서 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증명기능 같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디버그 모드를 반드시 끄고 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으로 EIF 파일을 실행시켜서 인클레이브 환경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어, 실행시키는 것을 같이 확인을 했어요. 아. <웃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그 V속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인클레이브 환경에서는 직접 인터넷에 연결할 수도 없고 어 패어런트와만 통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둘간의 통신 방식도 V 속으로 제한됩니다. 그 V 속은 이제 V VM 소켓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이 VM 소켓은 VM이랑 호스트 사이의 통신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이, 여기 지금 참고 자료로 써놨는데 작게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봤었던 것 중에 좀 좋은 글이나 뭐 코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 슬라이드 마지막에 좀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은 어뭐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점이 이제 좀 다행스럽게도 V 소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TCP 소켓 API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CS 공부했을 때뭐 봤었던 뭐 바인드나 커넥트 함수를 그대로 쓸수 있고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좀더 중요한 한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TCP 소켓을 활용한 오픈소스가 있다면 이걸 좀 쉽게 가져다가 쓸수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 밑에 두 줄은 이 TCP 소켓이랑 VM 소켓이 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가져와 봤는데 어, 이 발표에서 좀더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어, 포인트일 것 같아요. TCP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소를 이제 명시할 때 보통 IP랑 포트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V 소켓에서는 이제 CID라는 값이랑 어, 포트로 구성됩니다. 네. 포트는 이제 TCP/IP TCP 소켓에 있는 그 포트 개념이랑 통일하고 이 CID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제가 run Inclave를 했을 때그 Inclave CID 값을 준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값이라고 나, 보시면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그 i n c l a v 어플리케이션에 V 소로 연결을 하려면은 이 CID와 동일한 값으로 연결을 해야지 V 속 소켓식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기 좋은 환경이라 했는데 결국에 근데 어 복호화할 데이터를 바, 받고 다시 돌려주려면은 결국엔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돼야 해요. 어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인클레이브 스스로는 하지 못하고. 어 이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패런트 환경에 이제 프록시를 두는 것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좀 이걸 추상적으로 나타낸 건데 예를 들어서 외부 서비스가 이제 인클레이브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에 붙어야 된다고 하면은 어, 이 프록시 어 패런트 환경 프록시를 띄워놓고 그 외부 서비스는 프록시와 TCP 커넥션을 맺고요. 그 프록시 패런트 환경 프록시는 어, 인클레이브 어플리케이션과 V속 커넥션을 맺는 것으로 이두개의 커넥션으로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네, 추상적으로 봤을 땐 이렇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외부 서비스가 어몇 가지 좀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KMS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이 KMS는 그 AWS에서 보니까 리트로인 클래브용 SDK로 이제 C 언어로 된 것을 좀 제공해주더라고요. 다른 언어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살짝 이것도 네, 좀 막막했었는데. 어, 그래서 뭐 보통 다른 언어로 이제 만든다고 하면, 그 인클레이브 환경에 어플리케이션 만든다고 하면, 은뭐이 CSTK를 빌드한 후에 그 바이너리를 이제 이그잭 하는 형태로 이제 실행해 볼 수도 있는데, 어, 성능, 이슈, 성능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에서 혹시 쓰신다면 한번 꼭 테스트 해보시기를 권장하고요. 음, 이 CSTK에서 해주는 일은 꽤 단순한데, 그 KMS에 보낼 요청값을 만들어서 V속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이 네, 전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클레이브 환경에서 꼭그 어 KMS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서비스를 쓸 수도 있잖아요. 뭐 파이어베이스라든가 등등 이제 그런 서드 파티 서비스를 쓸 때에는 이제 어 저희가 원하는 이제 SDK가 저희가 원하는 언어의 SDK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SDK를 쓰면 은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통 SDK를 쓸때그 코드 안에는 이제 그 도메인이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인,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인클레이브 환경에서 안 쓰게 된다면은 뭐그 어, 도메인에 대한 그 주소를 찾을 수 없다는 뭐언론 호스트라든가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는 그 저기 어, 세 번째 줄에 써 있는 것처럼 좀 간단하게 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api를 쓰는 sdk를 쓴다고 하면은 그 해당 주소 요청을 보낼 때그 로컬호스트 주소로 어, 라우팅 되게 이렇게 ecthost 파일에 명시를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어 s d k 에서 이제 https를 쓸 거니까 그 sdk 요청이 로컬호스트에 443 포트로 갈 거고 그러면은 인클레이브 환경 안에서 그 로컬스트 4.4.3을 리스닝하고 있는 프록시를 하나 더 띄웁니다. 그러면 그 프록시는 그 TCP로 요청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를 받으면은 parent의 프록시로 vsocket으로 이제 통신하는 그런 프록시를 더 두면은 이제 어, SDK를 쓰더라도 외부 인터넷과 통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어, 이런 방식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데 어, 사실 그 인클레이브 환경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단순하면 크게 문제가 사실 안 돼요. 근데 어, 이 한계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KMS도 아니고 뭐 서드파티 서비스도 안, 안 쓰고 뭐 우리 이제 서버랑 좀 통신, 통신해야 될 때는 좀더 간단해요. 이제 뭐 바로 도메인으로 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V 속을 통해서. 프록시로 전달 요청하면은 저희 서버랑 이제 통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어 이제 이렇게 그 인클레이브 환경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그저 인클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내렸던 몇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첫 번째는 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인클레이브 환경의 어플리케이션 로직은 최소화하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안쪽의 로그는 이제 출력되지 않아요. 에, 그리고 어, 디버그 모드도 끄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어, 밖에서 이제 요청을 바, 받아서 그 다시 인클레이브 서버로 어, 패킷을 이제 전달해줄 중간 이제 프록시 인데 좀더 기능이 들어간 이제 서버를 만들어서 도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엠베서더라 부르고 있는데 이 엠베서더는 그 외부에서 요청을 받으면 은그 들어가기 전에 뭐 로그를 찍거나 아니면 인클레이브에 뭐 헬스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좀 필요한 로직들을 수행한다거나 하는 어 처리를 좀 해볼 수 있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인클레이브 인클레이브 어, 어, 어플리케이션을 좀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수단, 수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 소켓 코드를 최소화 하자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각 <웃음> 어플리케이션에서 어, vsocket으로부터 패킷을 받은 후에 그 바이트를 뭐디시리얼라이즈 해야지 하, 해서 뭐 클래스에 매핑한다던가 뭐 스트럭트에 매핑해서 이제 쓸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맞는 말이고, 근데 어 진짜 저희가 뭐 소켓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걸 이제 뭐 프로, 프로덕션 올리고 뭐 진짜 트래픽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 사실 개발자들은 그런 막 소켓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는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실제로 운영상에 올려본 경험이 저도 포함해서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 좀 전혀 예측이 안 되고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검증된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직접 짜는 소켓 코드를 최소화 하자라고 했고 아까 이제 그 인터페이스랑 동일하다는 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기존 이제 TCP 프록시 같은 거는 이제 되게 프로,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저런걸 커스텀 해볼 수도 있고 뭐고 어플리케이션이라면은 직접 이제 TCP나 VSO를 변화해 주는 프록시 오픈 소스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좀더 견고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결국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TCP를 V 속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V 속에서 t c p 로 바꿔주거나 이두 가지 프록시가 있으면은 어 이제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유명한 이제 HTTP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어요. 네, 저 이모진인데 저때 정말 기뻤어요. 네. <웃음> 왜냐면 이제 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 저 프록시가 이제 자기 씬이 받은 패킷을 무조건 다음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 TCP보다 상위 계층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HTTP일 거고, 어, 그래서 개발자들은 어, 훨씬 이제 V 속 코드나 뭐 TCP 소켓 이런 코드를 전혀 몰라도 되니까 어, 개발 난이도도 훨씬 낮아지고요. 코드 복잡도도 엄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ECT 호스트 ETC 호스트 파일에 어, 그 외부 도메인을 로컬 호스트로 매핑하는 방식에는 이제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개 이상 서드 파티 서비스 즉 그러니까 뭐 SDK를 뭐두개 이상 쓰게 되면 이런 방식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 제가 모르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클레이브 어플리케이션에서 구글 API를 쓰다가 뭐 다른 서비스 그 SDK를 써야, 써야 된다고 하면은. 두개다 로컬러스트에 매핑을 하면 이제 충돌이 아니니까 어둘 중에 하나는 이제 못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프록... 네. 그리고 프록시는 이제 자신이 받은 패킷을 이제 하나의 목적지로 프록시하기 때문에 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프록시를 추가해줘야 된다는 좀 번거로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두 가지 문제를 어 지금 밑에 쓴 속스프록시라는 걸로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속스프록시는 어좀 쉽게 말하면 좀 똑똑한 프록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속스프로토콜은 그 패킷 내에 그이 패킷을 어디로 전달해야 되는지 그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이 속스프록시한테 그이 속스프로토콜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 어, 프록시는 패킷을 까서 아, 이 패킷은 어디로 전달 해야 되는구나. 그 정보를 읽어서 좀 다이나믹하게 이제 라우팅 을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처럼 뭐 계속 이 로컬 호스트 이제 뭐 여러 개 이제 외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프록시 하나만으로도 어 여러 외부 서비스로 다이나믹 다이나믹하게 라우팅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니트로 인클레이브와 K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니트로 인클레이브 중에 어,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이제 증명 기능인데 어, 인클레이브 환경이 만들면서 아까 보셨던 이제 PCR 값들이 만들어지고 사실 이건 이제 여러 개의 값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값은 서로 다른 팩터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그 중에 PCR 제로는 EIF 파일 기반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따라서 견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동일한 이미지로 EIP 파일을 만들면 항상 동일한 PCR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PCR 뭐 값들을 이용해서, 어, 뭐, 외부 서비스는, 아, 이 요청이 누구한테서 왔, 왔구나를 이제 식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저기 이미지에 보시는 거는 제가 그 예시로 가지고 온 KMS 키 정책인데요. 저 네모 박스에 쳐진 것을 보면은, 어, 저 컨디션 필드에다가, pcr 값으로 이제 필터링을 걸수 있게 돼요. 그래서 특정 인클레이브의 어플리케이션만 어, 저 액션에 나와 있는 어, 뭐 디크립트를 한다거나 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그 KMS의 키를 사용할 수 있게 어, 키 정책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니트로 어, 어, 인클레이브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